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아전 시간에 좀, 그, 센터장, 그, 신규 센터장 허가 내는 거에 대해서, 뭐, 허가도 아니죠. 승인 내고, 당연히 내줘야 되는 거 가지고, 그렇게 말도 아닌 억지를 쓰고, 그냥 깡패짓을 하는 그 사람들을 고발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증, 증거 자료가 이제 저한테 올 겁니다. 그걸 다, 다 보여드리고, 그들이 안 해주고 못 베이게까지 하려고, 제가 그렇게 그냥, 좀 마음을 먹고 이제 전쟁 아닌 전쟁은 이제 사실적인 전쟁을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러고 하려고 그랬더니 아 이게 게임이 너무 그 저기 좋은 좋은 굿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싱겁게 끝나게 됐습니다. 판자기조직그그 거, 거, 거 산하에서 무슨 그룹이다 무슨 그룹이다 그래서 여기저기 또 되게 많아요. 무슨 무슨 어디 뭐 어디 뭐뭐뭐뭐해고 거기가 가장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모든 민원이 거기서 다 들어오거든요. 뭐 제가 무슨 본사도 아니고 저한테 이렇게 제보들이 막 쏟아 져 들어옵니다 이제 조만간에 이제 그것도 제가 심심풀이 땅콩으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그들이 그렇게 금방 바뀌지 않거든요 지금은 요번에 회사에서 뭐 그냥 한장짜리를 이렇게 애터미 승국 관련 안내사항 거 뒤에 이렇게 보시는 대로 안내사항 정도 로 나왔어요 그 그러니까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처리를 했어요. 그게 이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것도 간단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안내사항 정도로. 무슨 중대 발표도 아니고 그냥 안내사항 정도로 가볍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애트미 마스터즈 승급식 진행 심사 내용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여본 바대로 소실적 일 평균 매출 기준으로 그거를 이제 기준을 잡았어요.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나 다이아몬드 마스터, 그 다음에 샤우로노즈 마스터까지는 아직, 그래도 좀하위직급이죠 예, 상위직급, 하위직급으로 이렇게 대별 한다 그러면, 예, 그 세직급은 소실적 일평균 매출, 지금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스타마스터. 서부터 지 상위직급이라고 누가 봐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예, 승급 월 직전, 3개월간 평균이 240만 pb 이상. 그러면은 15일 기준으로 쳤을 때 15일간 에약 3600만 pb에서 딱 그렇게 어떻게 맞습니까 아무리 A4 용지로 뭐 이렇게 하더라도, 아 그, 딱 맞춘다는 건 거의 뭐 불가능하니까 약한 4천만 PB 정도가 저 15일간에 소실적 매출, 매출로 그렇게 잡히지 않은, 그것도 3개월 평균이. 한번 해가지고 그냥, 그냥 카드 그래서 몰아서 한번 그냥 쫙 해가지고 가는 게그 반짝이 조직이 여태껏 행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직전 3개월간입니다. 보름이 아니고. 3개월 그니까 랩타임으로 보면 15일 기준으로 보면은 6번을 갔다가 계속 평균적으로 240만 pb 이상 1평균 그러니까 는한 4천만 pb 이상씩 이렇게 그냥 평균 잡아서 봤을 때 4천만 pb 현실적인 게한 4천만 pb니까 4천만 pb가 6개월 동안 고르게 그냥 4천만 뭐, 뭐 3천8백만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6개월을 고르게 이렇게 가는 게 그게 네트워크이거든요 그게 네트워크 진정한 네트워크 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뭐 돈이 많아, 많고 아우 그들 아주 그냥 깡패들 같은 데니까는 양아치 제일 그 위에 있는 사람이 갑시다 그래서 리더십 굉장히 좋은 조폭 같은 인간이야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아주 그 좋은 리더십 아주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6개월을 우리가 합심해서 가자 그래갖고 그냥 누구나 그렇게 해서 질러서 그렇게 그렇게 해서 6맥타임 그러니까는 3개월 갖다 꾸준하게 맞춰가지 않는 한스타마스타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비고에 이렇게 나와 있는게 뭐냐면 승급증서 제공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좀 의아하다 생각한거 있죠 그거 뭐냐면 이번 그 뭐냐면 요번 그 석세스 세미나에서 로얄 로얄 들이 나왔다고 소리도 들렸고 다뭐 여기저기 더우리뭐대세사회니까 여기저기 다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다나서 로얄 아, 돈 몇명 나왔겠다 그러고 이렇게 했더니 아스타마스터 숫자를 보면 뭐 대충 로얄이 몇 명이라는 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로얄이 스피치를 한 명도 안 했어요. 인증서를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인증서를 못 받은 사람은 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갖다가 스피치를 시키면 가짜 스피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안내해가지고 그게안 되니까 로얄들 한 명도 나와서 스피치를 못 했어요. 증서를 못 받았으니까. 가짜라는 얘기죠. 이런 건 인정 안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시그널입니다 시그널 시그널로 지금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열버터 적용이 됐는데 그러니까 요거 한장 안내사항 한 장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14년 동안 그냥 그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 그냥 맨날 민원이 폭주하고 폭건날 그래도 또 뭉개고 또뭐 윤리자정위원회에서 또 뭉개고 그런 거다 그쪽에 그런 사람들이 다 앉아 있었으니까 쓸데없는 일에 하나 생산적이지 않은 일에 지들 몇몇 그런 직급 도전하는 사람들 그 아주 악당같이 하는 인간들이 그거 한 10% 20% 됩니까? 그래서 왕따가 더 많지 그들이 많아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고 싶어도 우리 지금 애터미가 서민들이 많이 하는데 서민 사업자들이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카드 한도 없고 카드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불량자들도 무지 많고 그런데 그, 그분들이 그다 하고 싶어도 못해서 처진 사람 또 이건 아니야. 그리고 양심적으로 이건 아니지. 그래서 하는 사람들 아무래도 왕타된 사람이 더 많지 쪽수가 그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왜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될 일을 갖다가 왜 여태까지 끌고 왔나? 그러고잘그 그 속을 모르시는 분들은 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왜 이러, 이러, 이렇게 될 거를 왜이근 그 기나긴 14년을 갖다가 이렇게 왔을까? 그리고 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2020년에 하반기서부터 했던 그 트래킹 해 가지고 어 재판매하는 거를 발분세관 하겠다 그래갖고 회장님이 아주 그냥 또 나서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기 뭐 임페리얼은 자기가 무슨 또 윤리자정위원장을 하다가 또뭐뭐 뭐 인터넷 재판매 박살 위원장 그 사실은 그거에 아주 효시 같은 분그거를 아주 창시야 창시야에 가까운 분이 인터넷 재판매 뭐박살 위원장 을로더니또 요즘 소, 그러고 한, 두번 그러더니 또 조용하더라고요. 안 근절되니까. 근데 결국엔 그거에 단초를 마련한 사람이 그 분, 그 사람인데 자기가 그걸 박살을 내겠대. 근데 또 그냥 한두 번 그러더니 또싹 숨었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는 그동안에 트래킹을 했더니 금은 뭐 총장 외 123명 해갖고 총장서부터 연류가 돼갖고 다 그들 쫓아내지 않습니까? 다, 다 그냥 막자기 해제하고 그냥 뭐 아주 등등게 하고 막 해갖고 어, 끝냈어요. 근데 끝내니까는 그냥 사막처럼 없어졌죠. 사막에서 그냥 돌풍 불어갖고 사막, 그냥 묻혀버리듯 없어졌거든요. 그왜 그랬냐. 네트워크에 하나도 없는데니까 다 카드 질러서 전올 카드로 긁어서 갔기 때문에 그거 못하게 하니까 고담소동 카드를 안 긁으니까 네트워크 원래 없던 데니까 그냥 싹 그냥 사막에 묻힌 듯이 없어졌어요. 그냥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라지지 않고 뭐 했어요? 피켓 들고 그, 하수인들 돈을 매수를 한 건지, 어쩔 건지, 뭐, 하수인들 몇십 명 나와갖고, 피켓 들고, 뭐, 본사 앞에서 데모하고, 그러면, 뭐, 저기, 아파트 알바퀴 하듯이, 뭐, 그렇게 해서, 막 꼬장, 그야말로 꼬장 죽이면은 또, 아이, 왜 그러니, 시끄럽게, 왜 이런 식으로 또몇푼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 집단 이기주의, 이기주의적인 그런 짓거리 하다가 그냥 소득성은없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불과 3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것도 뭐, 우리 저대표이사님이나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고 왜, 아이 거기에 얼마나 머리 좋으신 분들이 많고 아주 투명 경영에 1인자들이 거기 다 있는데 그거를 발번세으 하는 길을 갔다가 왜 에, 저처럼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 말고 그분들은 진짜 그거를 주문을 해야 되는 시분들이있는데왜 그런 얘기나,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회장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뭐 어떤 분들은 회장님이 알고도 방조한 거네, 그러고 해고 저하고 되게 뭐라고 싸운 적도 있어요 회장님이 그러실 분이라고 의심이 든 거면 저한테 전 그런 거 전화하지도 마십시오 그럼 앞으로 저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믿는 대로 가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몇 분한테도 그분들 사업 안 하시더라고 남아있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그렇게 확실하게 믿는데 저그 회장님하고 다 해갖고 그때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그랬더니 소포장으로 인터넷에서 판매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재작년 말서부터 돈이 투여를 하신 것 같아요 작년 말서부터 아주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서 재작년 말서부터 예산을 세워서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물경 전시간도 얘기했듯이 아니 그러면앱 하나 바고없는데 무슨 100억씩이나 100억이 니집이름에 네 10억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100억이나 그것도 우리 회사가 대기업에 네 분류가 되긴 됐지만 그래도 뭐, 저, 삼성이나 이런 데처럼 그냥 온갖 제품 다 하는 그, 런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자잘한, 자잘한 생필품을 위주로 하는 거니까는 그, 제가 다질수도 많고 자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100억을 들였다는 건, 그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근데 무슨, 여러분들 생각에, 아니, 스마트폰, 폰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꿨는데, 그게 어떻게 100억씩이나 들어가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물경 100억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인터넷에서 소포장으로 들어가는 거 추적 시스템까지. 작년 8월 달에 그 추가적인 제재조치에, 판짜기 조직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갖다 꽝 때렸지 않습니까? 형사 고소를 하네, 그리고 가중적인 처벌을 하네, 부담을 주는 행위, 뭐, 뭐, 이런 등등등, 방조, 방임행위, 뭐, 등등 하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다 피해 갔다손 치더라도, 그건 뭐 증자가 있어? 왜? 뭐라고 해서 분명한 걸 가지고 얘기했더니, 피크 뜨고 막 지랄하지 않습니까? 그 억지 때를 쓰고, 막, 그냥, 요즘은 어떻게 해? 죄진 놈들이 더, 더 그냥 더 난리를 치고, 응? 보래도좀 뜯어내려고, 별 짓들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 때문에 때쓰고, 별 짓들을, 그런 짓거리들을 하니까 는 아주 정확하게 숫자는 못속여요 사람들은 말은 그거가 돼. 증거가 돼? 뭐가 돼? 어떻게, 돼? 당신, 그쪽 얘기만 들어볼 수 없잖아. 이쪽의 입장, 뭐, 당당, 다 해봐야지. 그렇다고 이게 무슨, 사법에 호소를 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더, 더 이제 외부로 나가서 더 회사 이미지를 실추하거나더 나쁜, 그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려니까는 또 그런, 그런 인간들이 그걸 또 알고 또 일부러 또 떼쓰고 우리 회사가 워낙 이제 부자회사가 됐으니까 거기서 또합의복뭐것돈좀 또 또, 또 뜯어내려고 하는 건지 거 짓거리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숫자는, 숫자는 속임이 없어요. 숫자는 저안 했어요 저 요번에 뭐 몽고그룹이 뭐 이렇게 들어와서 뭐뭐 뭐 오픈이 되고 해서 했어요 그냥 다 말로 하는 거는 그거 뭐다 어떻게 증자를 갖다 분명히 하기가 뭐하니까 그냥그 옛날에 앱은 옛날에 앱에 그 서버 구축하고 했던 수퍼컴퓨터 돌아가는 거는 그것도 무지방도한 자르죠 근데 그거는 30만 30만 맞고 뭐 이런 거 이런 거에 국가에서 꼭 진짜 우리 그 수당전산하고 이런 거에만 필요한 거였는데 이제는 그 쓸데없이 금물건을 그 갖다가 빼다가 우리 경쟁회사라고 할수 있는 쿠팡에다가 헐값에 넘겨서 그거에서 현를박치게 하고 그걸 재판매해서 여기에서 정직하게 하는 모든 회원들은 전부 다 병신을 만들고 사기꾼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왜이 회사를 만든 장업주이신 아주 회장님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이, 그러려고 내가 이 회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올곧게 해왔느냐?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말려서 한번 한 트래킹 하다가 아 이거, 이게 거이 트래킹을 했더니 또 이런 이런 게 있네 그러니까 아주 그때 작심을 하고 그 이후로 도, 돈을 갖다가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자, 작업을 한 겁니다. 이런 방대한 작업 하려면 1년이 훨씬 넘어 걸리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년 반, 2년 가까이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밑 작업하면 그거보다더 됐겠죠. 그래서 예상 계획까지 다 세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작년 8월 달에 추가적인 제조치로 일단 입법예고식으로 한 겁니다. 이런 이런 건 이제 문헌상의 거 있지 않습니까 구, 이렇게 좀 말로 된 것들 법적인 관련된 그거에 대한 아주 좀뭐 가중적인 처벌조치 형사 뭐 등등등 그룹별 N과 차등 적용 이렇게 해서 한번 시그널을 더 띄운 거죠 아, 4개월 후인 올 초에 1월 달인가 그때 앱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워졌네 어려워요 오히려 더 어려워요 막뭐 이렇게들 얘기들 했던데가 올 1월 달입니다 그와 동시에 신년사에서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굉장히 아주 그냥 비장을 고난 회장님 여태껏 이렇게 보더라도 옛날에 제가 앉아있던, 저 앞에서 다섯 번째인가 앉아있던 저기 유일하게 한번 있었는데 그때, 어 회장님이 아주 비장한 거로올라오셔고 여기서 4천만 원인가 3천만 원 이상 받는 사람 다나눠더니 40명이 나갔더라고요 40명. 제가 쉬었어요. 41명인가, 두명인가 나갔어. 거기 뭐, 누구, 지금 임페리아 되신 분들 거기 다 있어. 거의 다. 거의 다 있었어. 한두 명 빼고. 예. 그런 신문들다 이렇게 해놓더니 퍼포먼스라고 그래서 그때 막, 그 막, 모두 붙이고 뭐 그러고 썼었거든요 그, 상황극 같은 것도 만들어서 막 각조 발표시키고 막, 그래서 막, 쇼음대처럼 그렇게 하고 그랬던 때거든요. 근데 그, 그때는 한번쫙 나오라고 그러더니, 40명 정 세워놓고, 난 다시는 직급도좀 그런 거 카드로 배팅하고 이런, 이런 짓거리 안 하겠습니다. 그거, 그걸 갖다 인민재판 하듯이 할때 그때 그 비장과, 비장함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굉장히 맨날 생각생각 웃으시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해학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재미나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스토리텔러고 그도재밌게 그러면서도 내용이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때 한번 비장한 거 그때서 지금 임페리얼 되신 분들 전부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 많은 2천몇백명 앞에서 이제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저도 조금은 했는데 이제는 안 할게요 그리고 뭐 이런 서부터 해고다 죄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거기서 뭐. 근데 한한 한 사람도 저는 원래 안 했거든요. 이런 사람 없더라고.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그때 비장한 무습하고 12년 만에 올해 신년사에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이렇게 웃는 날한 번도 없이 그것도 신년사인데. 그러면서 그 비장한 각으로 주어 목적어도 없이 그냥 잘못했습니다. 서로들 서로서로 서로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그러고 한 다음에 이제 바꿔봅시다. 비장한가고 이제 제대로 공식석상에서 얘기하는 주어 목적 없는 시그널이었어요 밑작업은 벌써 그거로부터 1년 전뭐 짧게 잡아서 1년 전그 규모나 이걸로 봤을 땐 1년 반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건 한 2년 전 됐겠죠 그때부터 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회장이 굉장히 면도칼 경향이 굉장히 면 아주 그냥 맨날 어 이러시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면도칼 같으신 그거 다 우리 자랑도 많이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나온 겁니다. 아주 간단한 한 장으로. 그러한 그거에 일하나서 했는데 이렇게 싱겁게 하나 탁 나왔어요. 애터미 승급 관련 안내사항. 로얄 마스터의 경우 600만 PB. 그 일평균 600만 PB. 자 지금 가짜 로얄드 무지 많거든요. 직급 도전에서간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어떻게 두 직급을 내려서 거기다가 오토가 안붙는다 그랬더니, 세지급을 내려도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저랑 같이 이렇게, 스쿨에서 같이 있는 분들. 세지급 돼서도 안 되고요. 본부장 중에 세미, 세이 세일즈 마스터인가 그것도 안 되는 사람 수두룩 빽빽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수 가짜들 양산. 그 빠지만 있어. 그래서 이런 거가 요거 한 장으로 간단히 정리가 됐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제 저 마이크로 이제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제, 뭐, 회사가 이렇게 딱, 간단한 안내 사항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 요거 요에서 충족 안 되면, 허, 대도 헛방입니다. 돈만 뒤집다 썼지. 이게 됐다는 건 뭐냐면, 데이터가 잡히고, 이제, 통계가 잡혔다는 얘기거든요. 앱이 돌아가서, 이제는 다 잡, 다 정확하게, 아 그냥, 송, 내장 보듯이 투명하게 다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러니까 뭐라고, 막, 어우, 전 억울해요. 뭐 하면, 자, 보시오. 당신은 반도 안 했네. 반이 뭐야? 10분의 1밖에도 안 되네. 창피해서 어느 누구도 그 얘기를, 회사에도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윤현주 총장님 자꾸만 얘기하는데, 그분 정도라면 딱 그, 나, 그게 나왔고예요전 스피치만 들어도 알거든요. 면식도 없어요, 그분하고. 그런 분들은 지금, 음,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음, 하도 다수에 밀려서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하시고 더, 이렇게, 그, 그런, 에, 얘기 안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성장하신 분들은 지금 진짜 드디어, 어, 실력자들이, 진짜 제대로 하신 분들이 빚을 보는 시대가 이제는 됐고, 뭐, 빚을 보는 게 아니고 당연히 노력의 결과가 나온 거죠. 가짜를 갖다가 입으로 얘기한 스피치들은 다 가짜 스피치였죠. 가정스러운 스피치였고, 그게 이제 백일하게 다 뿔어근하게 됐네요. 그래서 전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저기 센터, 요번에 4월 1일부터 5일까지 그 센터 그거를 하려고 그랬더니, 아유, 그건 무슨, 독립을 하면 자기는 박수 쳐주고 너무 고마워할 일이지 그걸 뭘그놈 센타피 6% 거든요 아니요 센타피에 목숨 걸어요 말은 내가 이까지 센타피 때문에 안 그렇다고 뭐 말든 하고 제수처는 그렇게 취할지 모르지만 센타피에 목숨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애터미 승급 관련 안내사항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서 이제 다 숫자를 보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야 이제는 그거 질러서도 못 가고 한번 그래도 5개월 한 번, 6개월 한번 해갖고, 한번 그냥 왕, 좀 그래서 좀, 목돈 좀 만친 걸로, 그걸로 그냥 6개월치를 또 이렇게 커버하고 또 이렇게 살았는데, 그나마 긍긍이 나오는 6% 센터픽 가지고, 그냥 어떻게 어떻게, 응, 그냥, 그냥, 어떻게 해서 이제 하고 그냥 왕창 한번 나올 때 챙겨서 6개월로 나눠서 이렇게 쓰고 했는데, 야, 이제는 이렇게 돼버리면 왕창 가는 거는 이제 어느 누가 가겠습니까, 이거. 아무리 걔네들이 뭐 협박을 하고 뭐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하고 한다고 해도, 이거 다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짓 따르는 사람 있다면 재산, 그 사람 돈 굉장히 많거나 아주 허황되거나 아주 왕바보거나 그거 바보가 있는 다음에 그짓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야 이제는 나도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뭐이게 제도가 이러니까 그 다음 어디에다가 연연하겠습니까 6% 센터비에다 목숨을 거는 이런 게더할 겁니다 센터는 절대로 독립 안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또제할 일이 또더 생겼네요 그렇죠 이제는 더 지독하게 뭐 이런저런 수단을 광고해서라도 센터필에도 잡아야지 그나마 지금 네트워크 없는데 돈이 안 되는데 센터필에도 그나마 그, 그 성실하게 일하신 분들 그 그분을 독립시켜버리면 거기서 피비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냥 그 조그만 피비는 거기서 나오는데걔들 독립시켜놓으면 난 진짜 그야말로 나올 게 하나도 없네 이런 결론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더 그냥 뭐. 마이크로랑 소통해서 안 돼. 뭐, 등등등.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더 뭐, 그거보다 더 희한한 걸로 그래도 막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막지않니또 이렇게 승국 관련 안내사항 나와가지고. 그럼 너 너네가 주범이었구나. 너네가 지금 여태까지 이 문화를 이따오로 만들어놔서 결국에는 이런 십거킹이나 들여서 이런 쓸데없는 짓을 갖다 쓸데없는 돈을 들이게한 놈들이 너, 너희들이었구나. 이제 손가락질을 받는 에? 보이지 않아도 그 눈초리가 다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아 센터 못내죠 난 이게 마지막 부류야 이제는 200만원이 나한테는 너무나도 큰 돈이거든 그, 그럴 수 있을까요 음. 그 주변에 여러 이제 지시의 눈이 뭐라고 어, 네가 지범이었구나 너희들이 지범이었구나 너네들이 그, 그, 그 누구나 바보 아닌 다음에 다 할거 아니니까 같은 센터 안에서도다 할거 아니에요 그걸 따르던 하수인들도, 아이고, 당신조차 가다가, 결국에는 우리 세 됐네, 완전히. 따라간 나도 잘못이지. 아이고, 내가 뭐라니. 그러니까, 국장이 적게는 5천만원, 본부장이 적게는 1억씩 비친다는 얘기가, 아, 나도 여기저기 듣기도 했고, 실제 그런 사람하고 직접, 나 왜냐면 그분들도 다, 왜냐면 그분들 도다 오래 하신 분들이니까, 다 그래서 했더니, 이게, 이게 공말이 아니었구나. 에이, 들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자 이제는 100일 하에 다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들이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자 17살 때 소매치기 해서 빵가는 갔네요 87세가 돼서 정가 20범이 되는데도 나와도 그 사람은 소매치기를 합니다 왜냐면 하 쉬운 걸 배운 사람들은 절대로 어려운 걸 못해요 자꾸만 쉬운 거 있어요 쓱쓱한 그냥 돈이 그냥 저기 가방에 있던 게다내 돈인데 그거를 배운 사람이 어떻게 어렵게 노가다 해가면서 그거 하겠어요? 또, 빵간에 가더라도 또 합니다. 나쁜 짓거리 하는 사람들은 그 물을 빼는데 여태껏 자기가 나쁜 짓한 14년, 옛날로 돌아가서 8년을 빼야지 물이 다 빠진대요. 그것도 안 빠진대요. 인간이니까. 거기에서 해부적거리고 나오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도가 이러니 뭐 자기가 아무리 발아둥 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새해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수인 내지는 아이고 잘못 따라갔네. 우리도 세 됐네. 했다는 분들. 그분들 지금 아직 그렇게 크게 물이 많이 안 들고 하위였으니까 세일즈 마스터 정도였으니까 팀장이었으니까 막 이러신 분들은 지금 에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하는 고세일즈 마스터 그거를 가서 열심히 하든 어디를 가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행동을알하는데 뭐, 뭐가 나올 게뭐 있어요. 그리고 그 동안 가장 이 직급 도전 문화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그 부분 있죠. 그 그래, 그래. 차장 안에 아주 비상적으로 이 이렇게, 이렇게 된 거, 그래 그렇다, 진짜. 그거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은, 일들을 안 해요. 카드를 긁어서 간 인간들은. 그리고헛구한날 대시적으로 다 물어 놨기 때문에 맨날 희망고문. 말이 희망고문이지 그걸 뒤집으면 뭐냐면, 나는 예쁜 파트너. 지나 행동 하나도 안 하면서. 가만히 병에 걸렸다는 거 있잖아. 그게 가장 큰 아주 죄거든요, 사실은. 그, 그런 문화를 심어놓은 사람들의.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뭐라도 배워야 되죠. 시스템을. 배우시든, 그쵸? 또 회사에서 아는 그거를 하시든, 뭐라든, 뭐 그거 배우기만 하면 또 뭐합니까?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시스템 배운 대로. 행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드디어 이제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렸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정신 바싹 차리시고, 아, 좋다고 뭐, 좋다고 흥분하시는 분들, 흥분이 어떨까? 그런 분들은 어, 왕따에 들어가 있던 분들이니까, 아, 이제는 드디어 내가, 어, 하던 대로 그냥 꾸, 꾸준히 이제 더 박차를 가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해도 이건 시스템 아닌 것 같아. 그냥 나 혼자 어떻게 그냥 막 가서 팔고 뭐, 그냥 막 이런 것 같은데 내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게 무슨 시스템이야? 누구나 열어놓으면 물건 주문해서 받아가지고 그거 갖다가 전달하고 파는 거. 그것밖에 더 합니까? 그게 무슨 시스템이에요? 당연한 건지 그건, 그 뭐,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있으면 다 누구나 그, 그럴 거할 거예요. 저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시, 저는 시스템대로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저는 아는 거니까 먼저 알았던 것뿐입니다. 뭐 제가 무슨 창시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거를 하시든 뭐 아니면 또 이런 저희 거를 하시든 어떤 걸로.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스쿨을 더 강화해서 회사에서 이런 좋은 거를 했고. 그 쓸데없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또 계속 또 싸워야 되면 그 사람들은 독버섯이라 잘안 빠져요. 또 빵가나 한입더라도 한, 한 끝까지 남아서 아주 그냥 그럴 테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제도를 개선시키고 이제 이런 게 배경이 이렇게 딱 나와 있으니 너네들이 이제 더 얘기할 게 없잖아. 이제는 뭐 그래서 근데도 아 이게 그룹이 깡패라고 모여있으면 깡패가 돼. 그러니까 끝까지 버틸 겁니다 그 사람 끝까지 밟은 새고하는데 제가 앞장서서 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로얄 리더슨가 거기 갔더니 마이크로가 그렇게 소문났대 뭐 대단한 사람이고 그 사람 이렇게 난게 아니고 마이크로 그거 진짜 나쁜 놈이고 뭐 진짜 뭐 있잖아요 뭐 아주 뭐 흉측하고 뭐 아주 뭐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 뭐 이상한 시스템 같지도 않은 시스템 가지고 와그 사람들을 뭐, 뭐 하는 것처럼 자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밝힐게요 본사 임직원이고 본사 본사 뿐만 아니라 저희를 갖다가 막못 잡아먹어서 그냥 난리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고 하리지 않고 저는 제 시스템 다 공개할 겁니다 다다 다 100% 오픈해요 누구는 그래서 들어오지 마세요 난 그런 거 없어요 전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는 누구든 제 아주 저를 욕을 갖다가 그냥 못 잡아먹어서 난리를 치는 사람이든 그래 도덕질하러 배우고 적정을 알아야 뭐 싸움을 걸어도 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파이처럼 들어와도 괜찮아요 다 들어오세요 다다 다 들어와 보세요 한번 자 지금 줌으로도 다 하는 거니까 줌 수천 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린 줌을 3년 동안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수백 명 수천 명도 우리 다 돌릴 수 있는 충분히 그 프로그램에서 다 돌릴 수 있는 그런 게다있어있으니까 제한 없이 들어와 보시라고요 그것도 뭐저 뭐 만나는 뭐 저희 센터 같은데 이런데 사무실에 올 이유도 없고 그냥 줌으로 들어오시든, 오시면 뭐 저, 다 오세요. 저, 저 직접 와서 저하고 단판을 벌리면 벌리고, 관계 없습니다. 다, 다 들어오세요. 왜? 본사고 뭐고 누구든 관계 없어요. 감사, 본사 감사기관이든, 감사기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다그 그런 데서 스파이로 보내지 마시고, 문어 다 개방해놓으니까 다, 다 들어오세요. 다. 오프라인이 열렸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옛날에도 막 청강리고, 뭐, 뭐저 경인센터고 막, 돌아다니다가 코로나 때문에 3년간 이거만 했던 거니까 이제는 오프라인에 다 열어놓고 문다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누구든 저의 반대 세력이든 뭐든 관계없어요 저의 욕하러 오시든 다 들어오보시라고 그래서 들어와서 이거 하는 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받아보시라고 거기서 양심을 속이는 언어가 있더구나 에휴 저건 야료가 있네 아유 저거 요저또또또 머리 썼네 뭐 예를 들어서 양심 그 다음에 상식에서 어긋난 짓거리를 어느 하나라도 하는 게 있으면은 잡아서 본사에 고발하세요 본사에 고발하든 유튜브에서 까든 단 하나라도 찾아내시라는 얘기다 무리가 지면 깡패라는데 그래한 10명씩 20명씩 다와 와 보시라고 와서 여러분들 직접 참여해서 해보면서 여기서 아 요건 요거 요거 또 요걸로 또 사람들 꼬셨구나 뭐구나 아, 요건 상식에서 어긋난 거야. 요건 요, 아, 요게 요게 무슨 함정이 있어? 뭐든 건다 찾아보시라고요. 단, 한, 단 하나에도 나오나. 자, 이제는 그 안내방송은 이제 아 그냥 제대로 할 겁니다. 딱딱 튀어서 딱 장소 소개하고 공개로 딱할 테니까 언제든지 와서 다 보시라고. 아, 요번에 이제 회사에서 그 승국 관련 안내사항 요 간단한 요거 그냥 뭐 아주 간단해요. 줄도 몇개안 돼. 외울 것도 없어 그냥.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도 1년 이상 하신 분들이면 다 아는 얘기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지단한 여태까지의 이 문화를 갖다가 이거 한 장으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냈으니까 속이 시원하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됐지만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기점으로서 해 이제 기준이 틀려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가지고 그 악의 무리들, 그 진짜 나쁜 인간들, 정선상략하고 전혀 반대로 가고 있던 인간들을 발본세곤하는 극에 대해서 그분들이 아니 사람이 무슨 누구를 죽이거나, 무슨 누구를, 그거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기망을 했어요. 사람을 고의적으로 속이고, 속이는 행위를 갖다가 기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기망을 하고, 인간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우리 자연인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해야 되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갖다가 너무나도 그냥 아주 줄기차게, 이렇게 깡패들처럼 모여갖고 아주 지들만의 그 아성을 싸서, 그 자기네들의 잣대로 그렇지 않은 왕따들을 갖다 재단을 하고 별지랄을 다 했거든요. 인제는 그러니까 정의가 이제 요한 장으로 이제는 시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그 악의 무리들이 그렇게 독, 독보석 같다고 잘안 빠지거든요. 네, 빠지는데도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밟은 색으 하고 그것도 그냥 색출해서 하나씩 하나씩 잡아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아직 그러려면 한몇년 걸릴걸요. 그역할은 그러니까 그 제가 여태껏 했는데 뭐 이제 어, 이런 뒷받침이 있는데 아 제가 이제 신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런 요런 거에 에,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아 이제는 회사가 완전히 틀려지겠구나.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 문화 자체가 틀려질 수밖에 없겠구나. 아, 아주 굿 뉴스니까 여러분들 그걸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의 굿 뉴스 로 만들어서 시스템 열심히 하시든 사업을 열심히 이제부터는 진짜 내가 흘린 땀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꿈 간절도에 따라서 핀의 색깔이 틀려지는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다 모두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